제도전기업은 처음 창업기업과는 달리 사업화의 추진 및 성과가 조기에 요구되고 새로운 환경에 스피드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팀을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때 CEO의 팀 조직 관리와 위임, 팀원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많은 기업에서 자기 시간의 약 80%를 회의를 하거나 동료의 요청에 대응하는 데 쓰고 있다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개인의 업무보다는 프로젝트를 통한 팀 협업을 통해서 함께 성과를 내는 업무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규칙적인 산업환경, 글로벌 환경 등으로 적시에 팀 구성을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과제로 조기에 성과를 거두어 지속경영을 할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팀 구성 방법 및 구성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동력을 이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자율적 과제 해결을 이루도록 하는 관리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먼저 애자일 조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자일 조직은 집단 지성이 필요하고 창의력이 중요한 현장 변화가 심한 조직에 도입해야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수요를 빨리 파악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마케팅 제품 상품 서비스 개발 조직에 적합합니다 또는 소규모로 팀을 꾸리고 구성원 각자에게 오너십이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직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애자일 조직은 오랜 기간 많은 자원을 투입하면서 제품을 완벽하게 개발하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시제품을 출시해 고객과 시장의 피드백을 받아가며 수정이나 이슈 처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조직관리 경영입니다. 따라서 에자일 조직은 산업 환경에 적극적인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팀원의 역량으로 제도적 기업의 빠른 성장을 촉진하게 합니다. 국내에서는 SK그룹이 주요 계열사 임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민첩한 조직 문화를 표방하는 에자일 조직 구축을 선언하였고 면전 전부터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에자일 조직 도입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어 왔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정보기술 혁신 기업들의 조직 운영 방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생 기업, 특히 재창업 기업은 필수적으로 애자일 조직을 운영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하도록 하는데요. 첫째, 주객이 전도되어서는안 됩니다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보다 왜 도입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조직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바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실행력을 높여 단기적으로는 빠른 성과 노출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조직 문화의 변화 와 혁신이란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애자이를 도입해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 갈수 있도록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혁신의 솔선수범 주체는 최고 경영진이 되어야 합니다. 신입사원의 퇴사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밀레니얼 세대가 워라벨을 외치는 이면에는 그들이 몰입할 수 없는 과거형 조직 구조와 리더십에 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애자일이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디지털 경제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애자일 조직이 적합해져입니다. 기존 조직에서 애자일 조직으로 변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다음의 4가지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는 빠른 실행으로 고객 피드백을 즉각 반영하는 시행착오 기반 실행 프로세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조 측면에서는 기능 통합, 권한 위임, 성과 책임을 가지는 자기완결형 소규모 조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인자 측면에서는 주인의식 자율성에 기반한 내재적 동기부여로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 리더십 측면에서는 직접 뛰며 구성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플레인 코치형 리더로 전환해야 합니다 팀장은 항상 비전을 제시하는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2014년 추운 겨울 언젠가 작은 회의실에서 적은 인원들을 모아놓고 급하게 회의를 주최하였습니다 앉아있는 6명은 나중에 연매출 100억대 회사에 앉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대로 이 자리를 나가주십시오. 그때 회의를 주최후 즉시 한 말이었습니다. 약 10분의 회의 후 모든 팀원들은 무엇인가에 고치되어 눈을 빛내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회의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모두가 일에 지쳐가고 있는 상황. 그때 직원 한 명이 마치 이렇게 일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미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노 대표는 그 직원을 타박하기보다 모든 팀 구성원을 불러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주최했습니다 작은 조직에서는 팀원의 한 명의 말이 모두의 정체성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때 노 대표는 그 팀원을 다그치기 보단 모두의 비전을 코치해주는 팀장이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처사로 생각했습니다 핵심은 내일의 우리는 지금의 우리와 달라져 있을 거라는 요지의 말이었으며, 이러한 말들을 주기적으로 해주었습니다. 팀장은 팀원들을 코치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성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해당 업무를 지시하고 미래를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팀원 모두의 텐션을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열정의 유지입니다. 또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동기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지속적 성과를 내는 것이죠. 팀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 본인이 하는 일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분명히 알려줘야 하며 그 성과의 결과물은 매출입니다. 노 대표는 모두가 매출이란 목표를 기반으로 일하게끔 독려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체가 작을 때는 판매된 제품의 개수와 현재 있는 재고의 양들을 모두 숙지시켰습니다. 그것이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모두에게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과물이 계속 높아지고 있게 만드십시오. 만약 그 성과가 처진다면 올라갈 비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며 모든 팀원의 텐션을 유지시켜주십시오. 그것만이 처음에 말한 100억대. 나아가 천억대 회사의 기본기입니다. 팀장이 하는 역할은 모두의 노고를 눈으로 가시화시켜주며 앞을 보고 당당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운영으로 사업과제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일시적인 협업이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협업의 최상의 조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해 온 고참들과 비록 경험은 짧더라도 프로젝트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신참들로 팀을 균형있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는 제품팀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한 명의 제품관리자, 한 명의 디자이너, 그리고 두 명부터 최대 10명에서 12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됩니다 이때 제품이 사용자 접점의 경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면 제품 디자이너는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외 많은 제품 팀은 제품 디자이너가 꼭 필요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제품 마케팅 매니저, 테스트 자동화 엔지니어, 사용자 경험 연구원, 데이터 분석가들이 포함되기도 하죠 이렇게 팀을 꾸린 후에는 팀이 효과적으로 일을 성취해내기 위한 세 가지 종류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먼저 팀의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문제를 규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평가해 탁월한 선택을 할수 있는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스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청취, 피드백, 갈등 해결 및 기타 대인간 스킬을 가진 사람도 필요한데요. 이러한 세 종류의 스킬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어떤 팀도 충분한 성과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제도전 기업에서 가장 효과적인 팀은 4, 섯명 이하의 소규모가 적합합니다. 이때 유연성을 가치있게 여기는 구성원을 선발하고 여러 일에 걸쳐 훈련시키게 되면 그 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연한 개인으로 구성된 팀에는 다른 사람의 과업을 대신 완수할 수 있는 구성원이 많게 되며 이것은 팀에 분명히 플러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체성이야말로 단일한 구성원에 대한 의존을 덜어주고, 결국 급변하는 상황에서 팀의 적응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팀 구성원을 선발할 때는 능력, 성격 및 스킬과 함께 개인적 선호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팀을 통해 이제 더 높은 성취를 이루길 원한다면, 즉 두뇌의 벽을 허물고 싶다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료의 생각을 자기 것으로, 자기 생각을 동료의 것으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할 때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 처리 바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혼자서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협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협업이 잘 진행되는 듯하지만 협업을 함에도 과부하가 발생합니다. 협업 과부하,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상황에 익숙해져서 은연 중에 발생하는 과부하로 업무 경험이 쌓이고 네트워크와 책임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협업의 양과 종류가 늘어 과부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리적 요인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직속 또는 고위 간부의 부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등 강한 의무감이나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협업 과부하에 빠지지 않기 위한 전략은 과연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잘못된 신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이란, 예를 들어 과도한 협업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자신의 무능이라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예스맨 yes 대응은 초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함께 협업하는 동료를 믿지 못해 과하게 여러가지 업무를 떠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과부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업무의 재분배와 보상에 대한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조직 내에서 최고의 협업 인재로 여겨지는 사람의 직업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협업에 뛰어난 인재에게 이미 과부하로 인한 번아웃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번아웃을 막기 위해서는 협업을 대하는 조직 문화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행동의 변화를 장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활동적이고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협업 인재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를 알려주고 협업해야 하는 것과 거절해야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행동의 변화를 장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메일 요청이나 회의 초대의 필요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협업 요청에 대항할 완충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장 바쁜 직원의 수요를 줄여줄 수 있는 대용 선수를 지정하고 팀 구성원이 교대로 그 역할을 맡도록 합니다. 예, CEO의 한계를 극복하고 빠른 사업화를 위한 방법은 결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재, 사람 관리로 최적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주요 당면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자원을 추가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는 바깥이 아니라 내부 조직 내에서 역량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지적 능력과 잠제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 내 사람들의 탁월한 능력을 끌어내고 증대시키는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최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는 과제를 던져주고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열정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여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택하고 팀원들이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팀이 성공의 순환을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자유스럽게 내고 빨리 배우고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여 협력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과제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실천에 있어서 작은 첫걸음을 다 함께 떼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소규모 시스템을 구축해 테스트하고 그것을 모두가 볼수 있게 해야 합니다. PF팀을 통해 즉 중요한 고객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황 변화에 즉각적 대응하는 팀 중심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환경에 대처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아 지속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